오늘은 가족회의날이다. 얘기할 거 있는 사람 손. 나! 오빠가 화장실 너무 오래 써. 야그내 장이 섬생한걸 어떻게 하냐? 아 더러워 그래서. 진짜! 그러면 안방 화장실을 써라, 딸. 거긴 아빠가 하루종일 쓰잖아. 야! 너 똥은 그렇다 쳐도 샤워 좀 빨리 하면 안 되냐? 야너 샤워할 때 너는 씨고 그 바디체크 안 하냐? 어? 야 그리고 그 샤워할 때그 맨몸 운동하면 씨 얼마나 그 느낌 좋은데 씨. 나와서 하라고! 그만 그만! 그러면 똥은 딸이 이해해주고 샤워는 아들이 안 구해라 딸이 아직 그개원을 모를 수 있어 아뭐다 어쩌라고 이뭐안 자라는 놈아 자 다음 우리 식량 창고에 단백질 한 명이 떨어지고 있어 이번엔 어떤 단백질로 사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내보자 계란은 어떠냐 너 말고 멍청아 아니 당연히 단백질은 닭 가슴살일 줄알 거지 그 달걀보다 닭이 먼저 입니다 우리 네, 근데 저그 저번에 후치살 사러 갔다가 그 한테 맞아가지고 그 안에. 괜찮아, 내가 사다 줄게. 어? 아 진짜로? 오케이, 좋아. 안심이나 뭐 등심 이런 쪽어떠신요후채살1 0 인분. 아, 후채살 괜찮다. 꽃등심 오 인분, 그냥 등심 한5 인분. 사실 볼로는 지금부터다. 곰짐을 만들면 어떻게 돼? 그사실을 네가 책임지냐? 어? 아... 그렇지, 시간 절약! 그럼 뭐살 건데? 덤벨레! 어. 아, 아. 아버지, 파워 보고 먼저 덤벨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어. 아 아버지, 뭐 3대 운동은 뭐 덤벨로 하시고요 3대 운동이 운동의 전부는 아니야. 아, 왜 3대 배치입니까? 응. 그 고중량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아, 아버지, 나약하실 행 실망입니다. 너야말로 덤벨의 500가지 루틴을 모르는구나. 실망이다. 아, 아버지, 뭐그 덤벨 다 치우실 거예요? 엠마! 범벼는 다 같이 치워야지. 가족인데. 아, 줄다 철좀 들어. 들고 있어. 파워가 얼마인지 알아봐라. 아들. 아버지 응, 아버지 아, 짜증나. 음? 아, 아, 나. 엄마 왔어. 예? 아이고. <웃음> 아이 사실 다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음... 아 이제 지금 몇 가지 회의를 좀. 어머 <웃음> 아, 세상에 네. 나오시도 어? 회의로 다 해. 아유 정말 장하다. 그래서 무슨 회의했어? 그 네. 이제 엄마! 이제... 내가 제 화장실 오래 쓰는 거 뭐라고 했었다. <웃음> 잘했지. 이놈의 기집. 너나 수건 작작 써. 어? 그리고 여기 갛에 머리카락이 머리 여기 머리 빠진 사람 누가 있어? 어? 너밖에 더 있니? 어? 다 주워 쭈! 이거 기 진짜 속삭일 줄겠어 진짜 정처도 안한거 진짜 다음! 어.. 단백질 추가 건에 대해서 조금 아.. 단백질 ]은. 추가? 응 소고기 한 15인분 헉! <웃음> <잡았어>. 소고기 15인분! <웃음> 너돈 있어? 다음 다음? 끝이야? 운.. 운동 기구 뭐? 집에 뭐 운동기구 하나 좀 있으면은 음, 좋지 않을까. <웃음> 아나 잘못 들은. 아 운동기구 맞아? 내가 말하는 게? 아니 뭐그 뭐, 여보 그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거. 집안에 헬스장을 차려? 아이고 참 나... 누구 돈으로 어? 니들 먹고 자고 싸는 거내 덕인지 몰라? 아 그치 나, 난 그거 싫었어 난 헬스장이 좋아 나 빨리 가 딸! 아, 이리 와! 안 가! 어 야, 야, 야, 그래 그래 나, 어, 나뭐 자세 봐달라고 그래 그래 어 얘들아 아빠 꽂아줄게 뭘 꽂아?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당신은 어, 어. 나랑 매기좀해 그렇지? 어... 그... 워어이 어. 어이구...